모동에 살살있 있는 약 h e 김입니입반다습니습니다 m y Makasmida. y o 그냥 그냥 o h was in a tail. Could you have a little hammer? Snake with the ramazo. The 잠자는 거 c h i 고 i 고자고 먹고 자고 s 먹고 it? 자고. 네, 선생님들은 네. 맨날 다그그 그 앉아서 점사를 보시기 때문에 사실 집 아니면은 기도하러 산밖에 안가셔서 네.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네. 게뭐 하시는 게 있나 해가지고. 기도 아니면 집에 있을 때는 청소하고 밥하고 네. 뭐 아니면은 짬짬이 잠자고. <웃음> 뭐 다른 건 없네요, 딱히. <웃음> 다른 거 특별하게 특별하게 없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요 진짜 심심하면 영화 한 푼으로 보고. 영화 보고. 네.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 한번 봐주세요. 아,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음. 사주가 생거예요. 사주는 네. 강하죠. 세다는 게 선생님 사주가 응. 세다는 게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아니면 성격이 세다는 거예요 사주가. 어, 성격도 강하고 직성 직성도 강하고 그리고 인생살이가 남다르다는 거지. 아 진짜요? 음, 네, 음. 인생살이가 남다르기 때문에. 세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직성이 또 남다르게 또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 주장들이 엄청 강하고 딱막히고막 이런 사람들은 네네. 또 이제 그걸 보고 또 강하다고 또 표현을 하고 네네. 이제 하는데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겉에 보이는 거 하고 어, 원사주풀이를 이제 하자 하면 원사주풀이를 하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남다른 사주죠. 어 아, 그래요. 네, 음. 불복도 굉장히 많은 어, 사주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허세가 진짜 많은 사람. <웃음> 음, 허세. 본인이. 응, 음, 음. 허세가 많은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적에뭐 복을 음. 갖고 태어난다든지뭐 표현을 하는데 음. 복을 갖고 태어나는 것에 비해서 허세가 많은 사람. 음. 그 허세로 음. 주장을 뭐 이제 고추장을 한다. 건추장을 한다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 실속보다는 실속이 좀 없는 사람이지 그지. 네, 겉보는 거하고 네. 안 내면적으로 봤을 때 하고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다 아, 이제 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 그래요. 음. 이 사람 그러면은 실제 실, 실제 성격은 그러면 조금 선생님. 어, 지금 성격을 놓고 보면 약간 약간이 아니라 성격이 어, 좀 전투적인 사람, 음... 좀 강한 사람이지 그지? 강하고 직성도 강하고 그리고 약간 똘기, 똘기가 있어 이 사람이. 아 그래요? 어 생각이 아 진짜 남달라. 어... 생각이 진짜 남달라. 약간의 똘기야, 똘기. 똘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약간 또라이지. 또라이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지. 그거 일반적으로 평범한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 좀 튀기, 어, 좀 이렇게 고추장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거 허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또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볼 수가 있어. 어, 음. 그기 때문에 좀 남다르지 이사람이 아, 뭐. 음. 올해는 어때요? 이사람은 이 분이 원래 안좋아 껍겨 운세가 아. 꺾여있는 운세거든 그꺾인다는게 이게 음. 아무튼 뭐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는건가요 아니면 좀 음. 그전에 있었던 것이 올 한해에 맞아 떨어지는거지 쉽게 말하자면 네, 네, 네. 나쁜게 갑자기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 떨어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한 해를 이렇게 놓고 보면 6월달, 7월달부터 안 좋다 그랬거든. 구설수에도 따르게 돼 있고, 사람들하고 시비수도 따르게 돼 있고, 또 7월달 지나고 난 뒤에 9월달 되면 간제바람이 분다 이제 했거든. 간제바람. 간제바람이 불기 때문에 간제로 인해서 히말리게히말린다 이제 했으니까, 이 사람이 석삼년, 정도는 엄청 안 좋다고 봐야지 어... 간제 바람이 불었으니까 어... 간제의 소리가 났고 간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간제다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이 간제로 인해서 한석 3년 동안은 굉장히 꺾인다고 봐야지 음... 음... 그것도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을 보면 마음이 슬퍼 뭔가 음... 눈물을 눈물을 머금고 있는 거야 슬퍼 분노에도 차 있지만은 슬픔에도 가득하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꾸 그러네 억울하대요 응. 인이 어, 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러네 마음을 보니까 최근에 억울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억울하다 자꾸 억울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어, 분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제 하는데 어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볼 수가 있지. 음... 그냥 순조롭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옆에 사람이 뭐뭐 간재 바람이 불었으니까 네네네. 옆에 사람이 뭐 고발을 했든지 옆에 사람이 걸고 넘어졌든지 어... 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냥 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분은 그 억울한 일을 좀잘풀수 있는... 아유, 내가 봤을 때는 못 풀어 못 풀어요? 어, 어. 피할 수 없는 관제다 이렇게 조거든 어. <웃음> 조상이, 조상이 돌본다, 조상이 지켜준다 해도 네. 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관제아 진짜요? 어. 피할 수 없는 관제 응, 음, 피할 수 없는 관제다 돈으로도 두드게 맞고 음. 돈으로도 두둑게 만든다는 거는 돈으로, 돈도 나간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금전 도 나간다, 금전 도 나간다, 뭐, 어, 이렇게 되고, 주위에 사람들도 떠나간다, 이제 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단에 또 삼재가 걸려있잖아. 삼재가, 이런 삼재는 악삼재라고 봐야 되는 아, 그래요? 응. 악삼재 때는 모든 걸 뺏어간다 그랬거든. 악삼재에 걸리게 되면, 내 수중에 있는 거 모든 걸 뺏겨간다. 뺏긴다 이제 했으니까. 네네. 이 사람이 내 가정도 뺏길 수 있고, 금전도 뺏길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뺏길 수가 있다 이제 했으니까 이 사람 은 빈손 빈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데이사람 누구야? <웃음> 그 이분 선생님 보시기 어떤 좀 직업군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뭐그 뭐 그쪽 직업군이긴 해요 사실. 음. 어.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막막 얘기하는 게 막, 보여서. 아, 선생님도 그렇게 보이세요? 어. 어. 맞아요 그쪽 직업. 근데 머리는 엄청 영리한 사람인데 어. 음. 지식은 많은 사람이야뭐 그럴 거예요. 이분이 정확히 말하면 음. 그 싱어보다는 이제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 노래를 만드는 사람 아. 막 얘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게 보이거든. 아, 나는 노래 부르는 노래 가슴가 해. 가슴 <웃음>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아. 아. 근데 아무튼 이분이 뭐 선생님 아까 뭐 올해 조금 뭐 이렇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이분이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오. 선생님 말씀대로. 음. 근데 이분이 그걸 왜 본인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사건이 터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전부터 조금 조금씩 뭔가 해, 어, 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요? 어. 행하고 있었던 거지. 어. 이 사람 이 사람 간상이 내 얼굴에 비치는데. 네네. 얼굴은, 내 눈에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같 맞아요. 제 눈에도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웃음> 내 눈에는 잘생겨 보이지는 않아. 네네. 근데 이 눈매와 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왜 우리, 우리가 하경이 이렇게 떠오르잖아. 네네. 그 사람의 대상자가. 네네. 하경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눈빛을 보면 눈빛이 약간 불려 있어. 음 눈빛이 풀려있고 초점이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눈을 이렇게 보면 네, 네, 네, 네. 눈이 풀려있는 사람이지. 이게. 네, 네, 네. 눈동자가 풀려있다. 네, 네. 그럼뭐 초점이 없는 사람이야. 눈빛이.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거든. 네, 네, 네. 초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이 감수성이나 모든 게 있잖아. 엄청 예민한 사람이지. 어, 예민한 음. 사람이다. 감수성이 엄청 예민한 사람이야. 그 쉽게 말하면, 뭐, 뭐, 나비가 날라다니면, 나비를, 나비가 날라, 날라가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극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나비의 표현법이 틀려을 수도 있는 거지. 어... 그 정도는 이 사람의 생각이, 표현법이 엄청 틀린 거지. 어... 감수성이 엄청 남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런 선생님이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음. 근데 이분 알려드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분 빡빡 이분 작곡가격, 뭐 요식업을좀 하시는 돈스파이크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빡빡머리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먹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이? 어, 먹, 먹기도, <웃음> 먹기도 하고 <웃음> 뭐 아무튼 요리, 요리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웃음> 근데 이분왜 가져왔냐면 음. 어... 이 분이 26일날 음. 그한 강남구 호텔에서 이제 그 필로폰을 했대요 음... 약을 이제 투여를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필로폰이 약한 1000번 아... 정도 할수 있는 양의 필로폰 소지를 하고 있었대요 아... 근데 이 사람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하는 거나 보면 음... 충분히 하고도 나올 거 같아 아 진짜요? 어. <웃음> 어... 그거 지금 약간 간상을 이제 봤잖아. 얼핏 이 간상을 봐도 네네네. 그 사람이 네네. 진짜 남다른 사람이야. 어... 남다른 어... 사람이고 허세도 엄청 많은 사람이야. 네네네. 그 사람이 어... 허세. 어... 그렇게네 쉽게 말하자면은 뭐 얘기한 거에 비해서 자기가 나와서 얘기한 거에 비해서 네네네. 어, 실질적인 거보다는 얘기한 게더 부풀려져 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진짜요? 허세가 진짜 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보셨나봐요 음, 뭐 눈도 그렇고 음, 이분이 음. 약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뭐좀 옛날 일도 뭔가 좀더 캐지나 봐요 음. 옛날부터 계속 투여를 해 왔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고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이 사람이 삐뚠남다는저기 있지 그것도 이 사람이 마음을 보면 분노가 많이 차있 분노. 왜 차이 있을까? 분노. 이 사람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니까. <웃음> 그래요? 화가 바로... 많은 사람이잖아. 화가 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약자와 강자가 있으면 네. 그 사람에 대한 걸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게 이분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뭐 여섯 살 여나 뭐 일반인이었나 아무튼 그 사람이랑 결혼 했는데 이제 그 부인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상황을 보면 딱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달, 7월달부터 안 좋은 수가 들어와 있고 오. 사람들하고 구설수, 시비 수가 들어와 있잖아. 네네네. 그 6월, 7월달부터 이제 구설수에 시비 수가 들어와 있고 네네. 그 사람에 대한 그 개신제가 들어와 있잖아. 그치? 네네네. 그러면 개신제가 들어와 있는데 더군다나 또9월 달에 간제 바람이 불어버렸잖아. 간제 바람이 불었는데 이 사람이 삼재 때 이제 모든 걸다 그렇게 맞은 거야. 쉽게 말하자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돈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네네네.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이제 했으니까 아, 근데 석삼 년4년이 이 사람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지. <웃음> 그러면 와그 부인분하고 이혼까지도 할?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 그 그렇지. 어. 계속 이어는 갈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절박 절망감에 어. 이제 쌓여있다 이제 볼 수가 있는거지 뭐 이분이 뭐실형을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돈으로 안... 엄청 두드게 맞는거지 <웃음> 안전기간이 응. 좀 지나면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사업을 하든가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방송은 하지 않고 음. 사업술로 들어가 머리는 엄청 영리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이사람 머리를 써서라도 국리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 데는 자기가 길을 열라고 발부등을 치는 어,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업적으로 다가가면은 다시 그 사업면에서는 또? 어이사람또할수 있는 사람이야. 어... 응. 참... 진짜. 50으로 또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또운이 들어오잖아. 어... 좋은 머리를 너무 응. 나쁜데 썼네요. 그렇지. 아니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쓴기보다는 네. 하가 많은 사람이야. 어... 이 하가 많은 사람 하가 많기 때문에 그 하를 부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때 즉성대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지 아, 그렇지 이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니까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겠지 자기가 피해 볼건 다른 사람을 뭐 집어 엮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됐겠지잘 피해 당겼겠지 아마도 그지? 잘 피해당겼다고 할수는 있겠지. 남이 피해를 보고 이사람 피해당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올 한해는 피할 수 없는 운기를 갖고 있는 거지. 좋은 머리 좋은데서 지금도 봐봐. 분하잖아. 이 사람이. 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분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마음속에 계속 시빠시빠, 시빠시빠, 자꾸 욕을 하고 있잖아. 이 사람. 반성이라는 커녕은 없고, 아씨, 좀 피할 수 있는 걸왜 피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